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흥예읍 용천리에 있는 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연장 안내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마을이 용천리입니다. 용천리에서 들어오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비포장된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왼쪽으로도 포장이 되어 있고 주변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소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으며 구계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더 포장된 도로에서 비포장 도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도, 비포장 도로는 구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려고 조그만한 트랙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가을입니다. 벼가 많이 익은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잘 보이고 7번 국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논입니다 논 옆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솔밭이 있습니다 벼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주택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확 튀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많은 솔밭과 접혀져 있습니다. <목소리> 앞에 있는 땅과 높이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여기 까지 인것 같습니다 중간에 묘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논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시 북구 흥예읍 용천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 울진반응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신광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칠포해수욕장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울진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흥리 입구에서 우회도로로 타면 용천리 빨리 갈수 있습니다. 용천리에서 흥리의 까지의 거리는 약 5km 이며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용천리에서 칠포해수욕장까지의 거리는 약 6km이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4958제곱미터 1500평입니다. 도로는 비포장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 수위는 국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흥예읍사무소까지 거리는 약 5km 이며 차량으로 약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칠포해수욕장까지 거리는 약 6km 이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흥예 입구에서 용천리까지는 흥예 우예도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매매가격은 3.3제곱미터 가격은, 가격은 25만원이며 매매금액은 3억 7천 오백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222-36 전화번호 010-2487-0015